자, 오늘은 d 마이너의 슬래시 코드들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 마이너. d 마이너는 근음이 4번 줄에 있지요. 레. 그러니까 평소에는4 줄만 쳐야 됩니다. 근음을 살려 주려면은 5번, 6번 줄을 치면 안 됩니다. 특히 6번 줄은 불협이기 때문에 5번 줄은 그래도 화성음이라서 괜찮지만 6번 줄을 건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6번 줄을 뮤트하시고요. 5번 줄도 되도록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줄부터 고 5번 줄은 엄지의 손끝으로 막아줍니다. D 마이너 기본형이죠. 그다음에 D 마 E는 6번 줄 개방하면 되겠습니다. 여섯 줄을 다칠수 있죠. F, 파죠. F는 파. 그러니까 여기 잡았던 손가락이 쭉 올라가서 여기 파만 눌러주면 됩니다. 발에 다 누르는 게 아니고 파만 눌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번 줄은 대신에 막아줘야죠. 1번 줄은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검지의 밑등으로 막아주고 그룹 누릅니다. D마이너 엄지로 여기 솔을 눌러주면 됩니다. 6번 줄 이때 5번 줄 뷰트해야 합니다. 5번 줄은 원래 화성음이 되지만 이 솔과 라가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저음에서 손 끝으로, 엄지 손가락 끝으로 5번 줄도 살짝 막아줍니다. 그래서 솔, 솔 하고 dm, dm, dm, dm, dm, dm, d dm, dm, dm, dm, 시에 플레이 붙기 때문에 D 마이너 모양을 이거 말고 이렇게 바꿉니다. 자, 2, 3, 4번 줄의 D 마이너 모양은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근음이 B 플랫이 됩니다. 그리고 바레를 누르셔야 돼요. 이번에는 D 마이너 슬래시 B 플랫. 자, 이 코드는 음. 메이저 세븐으로 이해하면은 B 플랫 메이저 세븐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B 플랫 메이저 세븐. 근데 오늘은 D 마이너를 배우는 중이니까 D 마이너 여기가 D 마이너 모양이고요. 슬래시 B 플랫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D 마이너 슬래시 B 플랫. 그다음에 만약에 자연다는 게에서는 B 플랫인데, 어. 가락 다는게 즉멜로딕 마이너를 썼다면은 비플레이 아니라 그냥 B가 됩니다. 6번 줄이 샵, 그 6번, 6도가 샵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바레를 잡았던 손가락을 반음을 올려주고 바레를 떼줍니다. 그리고 6번 줄은 치지 않고요. 1번 줄도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끝으로 또는 엄지로 막아주고요. 1번 줄은 손가락을 밑등으로 막아줍니다. 손가락을 약간 누워서 그래서 가운데 4줄만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다. 이게 D- 슬래시 B 그리고 이 코드도 역시 하프 디 미니시드 세븐으로 이해하면 B 하프 디 미니시드 세븐 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역시 D 마이너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D 마이너 슬래시 B라고 배우겠습니다. D 마이너 슬래시 B 가운데 D 줄만요. 1번줄 소리 안 나고 6번줄안 나오네. 그다음에 D 마이너 슬래시 C 자 D 마이너 잡은 상태에서 C는 새끼 손가락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새끼 손가락이 짧기도 하고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소리가 잘안 납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이 대신 올라가고요. 새끼 손가락이 그 자리를 대신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d 마이너스 c가 되겠죠. d 마이너스 c. d 마이너스 c 그다음에 d 마이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음을 따라서 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 마이너 5번6번줄 소리 안 나게 맞구요 d 마이너, 그 다음에 D 마이너 스 m 래시 C. r 마이너스. o r T m i b o r T minor. T minor. T minor. T minor. T m i n o G 6번줄 엄지, 그 다음에 D마이너 슬래시 F. 여기 6번줄, 1번줄 치지 않고요. 이렇게 1번줄이 들리면 안 됩니다. 개방현이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살짝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D마이너 슬래시 E 6번줄부터 다 치시면 됩니다. 치겠습 감사합니다.